901 플래너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901 플래너 쓰시면서 야 이거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답 시간이에요. 저와 함께 901 플래너를 강의하시는 노재희 강사님이 초보자 분들 또 사용자를 대신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재희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901 네. 플래너. 저도 몰랐고, 우리 여러분들도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음, 어, 앞쪽에 보면 비전에 네.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비전이라고 하면 무척 두리뭉실 하잖아요. 비전에 네. 대한 부분을 901 플래너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어 어느 그 영업이나 또 비즈니스 하는 데 가면 특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영업하는 분들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왜꿈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만큼 힘들거든요. 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목적지 저기를 가야 돼라는 이제 목적지가 있다면 음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걸 잡아 주는 게 비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뭐, 영어 쓰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너 외산이에요. 외산이, <웃음> 외산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태어난 거는 선택했나요? 안 했나요? 선택 못 했어요. 하죠. 그럼 부모님은 네. 선택했나요? 부모님도 선택...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라는 그건 선택이 아니죠. 낳고 싶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른 건 아니잖아요. <웃음>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느님이 있다고 믿고 이제 종교를 믿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게 나의 선택이에요. 어, 결혼도 선택이고, 어, 직장도 선택이고, 음식 먹는 것도 선택이고. 이럴 때 혼란이 오거든요. 이럴 때 어떤 그 내가 왜 살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이나 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인들,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 보면요. 삶에 어떤 정확한 어떤 비전이 있어요. 뭐, 충성을 다한다든가, 아니면 나눔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린 그런 분들 보면서 참잘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너왜 사니? 이렇게 물었을 때 쉽게 대답을 못하니까 이걸 이 플래너에서는 세 가지로 물어요. 음, 일하는 목적, 그리고 가치기준 그리고 좀 선명한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 내가 가고 싶은 곳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홀로 떨어졌다면 오아시스를 상상하겠죠 선명하게 그것처럼 간절하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선명함을 잡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서 이걸 비전찾기라고 이 플래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비전하면 두리뭉실하니까 세 가지 목적 그리고 가치기준, 청사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네. 아,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플래너를 쓰신 정철호 박사님은 참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해요. 어, 저는 강의를 할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답이 되고 을처럼 대화하자 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야 설득이 잘 된다 소통이 잘 된다 우린 누군가를 만날 때 나보다 좀 뛰어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쵸 우린 뭐 연예인을 좋아하고 위인을 좋아하고 뭐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 뭔가 배움이 있고 그 사람의 성공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갑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근데 갑이 되는데 뭐하고 싶죠 갑질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갑질을 하면 어떻게 돼? 주변 사람들이 떠나죠. 결국은 음. 내가 갑이 돼서 그걸 나눠야 돼요, 사람들하고. 그랬을 때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행복하거든요.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래너가 음. 버전이 좀 많은데 어떤 플래너는 일 이루도 있고요. 어떤 플래너는 개인적, 이타적으로 아예 써놓은 플래너도 있어요. 이 버전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거, 어,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이는 자 나만 잘 되는게 아니라 주변이 잘 돼야만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이타적인 목적을 쓰는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플래너 쓰는 방법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서 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아예 1번은 나와 가족을 위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